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U자형 화살표 도형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도형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도형은 바로 여기 있는 화살표 도형입니다 이 도형은 어디에서 찾아 주실 수 있냐면 상단에 있는 삽입 도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화살표 도형이 있죠 블록 화살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블록 화살표 중에서 여기에 있는 화살표 U자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주실 수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Shift키 누른 채 그려주시면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그런데 상단에 있는 이 노란 점을 눌러주시면 조금 더 각진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동그랗게 해도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살짝 각지게 만들어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슬라이드에 붙여 넣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을 넣어 볼 건데 똑같은 도형인데 방향이 좀 다르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그대로 Ctrl Shift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동을 해주면 복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회전을 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홈, 정렬, 회전을 눌러 주시고 여기서 상하 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주시면 상하 대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꼭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비율 대칭이 되어야 해요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 아래쪽으로 겹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색상이 조금 다 똑같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그냥 여기 있는 색상을 그대로 서식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서식 복사는 여기 에 있는 색상과 효과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건데요 서식 복사 Ctrl Shift C 그리고 Ctrl Shift V를 누르면 그렇게 색상이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원래 분홍색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겹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거 두 개를 다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Ctrl Shift 키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똑같이 이동시켜서 복사 똑같이 이동시켜서 복사해 주시면 이렇게 겹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것부터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두개맨 뒤로 보내기 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체 다 선택해서 그룹화를 시켜줄게요 그룹화는 Ctrl 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것을 크기를 내 마음대로 줄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뭐 길이를 길이나 모양 아무렇게나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똑같은 비율로 바꾸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바꾸면 지금 모양 틀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채 작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다시 한번 그룹 해제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텍스트 상자만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흐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 프로세스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하나하나 필요하는 부분에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를 하나하나 해주시고요 하나하나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고요 그리고 나는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동그라미 바꾸면 이렇게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만들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 그래프 를 만든다고 했을 때큰 흐름을 보여주기 좋은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여기는 이 도형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회전을 쉬프트키 누른 채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크게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도형의 굵기가 너무 굵어 버리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 점을 눌러서 이렇게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중간에 있는 노란 점을 눌러서 화살표의 크기도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조금 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텍스트와 도형을 넣어 주면 시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집어넣었느냐 중간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원 도형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삽입 도형 타원 도형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쉬 f 트키 누른 채 정원의 형태로 하나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채우기 똑같은 색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선을 흰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굵게 그러면 확실히 뭔가 구분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구분되는 느낌만 들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상자까지 입력을 해 봤어요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그러느냐 나머지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그냥 복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요거 전체 다 선택하시고 그룹화 해주신 뒤에 그냥 이왕에 하는 김에 애니메이션 하나 넣어볼까요?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 넣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보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복사, 복사, 복사. 그리고 여기로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 복사, 복사. 됐죠. 여기 있는 이 텍스트들은 위쪽으로 이동만 시켜줄게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여기 있는 색상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회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식 복사. 컨트롤 시프트 C. Ctrl Shift V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슬라이드 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저의 인생 그래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되는 모습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삽입 그림, 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넣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됐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이것을 이미지를 그대로 배경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경제거는 파워포인트 2010 버전부터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신 뒤에 이미지 선택 후 그림서식 배경제거를 눌러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전체 다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톡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했고요 그 마지막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와우 끝나는 거죠 어떤가요? 제가 순간적으로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본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실습자료도 다 놔둘 테니까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것과 똑같이 따라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PPT 디자인 스킬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